자 이제부터 제가 보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해도 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파트너예요 파트너고 이제 제 아래가 됐죠 그쵸 제가 고용한 입장이 됐고 그냥 진급만 잘 시키면 돼요 얘 특성이 이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필요 없는 애들 죽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나중에 쓸모없는 애들 정리할 때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 자 봅시다 이런 거아 얘는 나중에 키워도 될것 같긴 해요 전투가 필요하긴 하니까 아, 이런 거좀 나중에 고민하고 그 전에 좀 처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거다 파기를 할게요 이거는 좀 가져오고 자 이렇게 이동해서 가져오시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파기를 할게요 이것도 정리합시다 왜냐면 얘혼자사는게더 효율이 더 좋아요 이거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정리할 거고 자 한두개로 가까운 데서 최대한 처리할 끔좀 바꿔볼게요 자 작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삭제부터 합시다 길 삭제 길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다 없앨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파괴 버튼 있거든요. 이거 다없애줄게요 이렇게 하고 길도 다 정리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음 됐어. 얘 혼자 운영하는 게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얘가 4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활용해도 돼요. 생긴 것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옮기기만 하면 된다. 자 이거 하나만 운영하고 반대다 운반시키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지만 야채 있죠? 야채를 다 제공하지 않고 그 마지막 쪽에 있는 워크샵 있죠? 그쪽에다 제공을 할거예요 이렇게 바꿀거예요 이것도 그 일단 길은 연결하긴 할거예요 길은 연결하긴 할거고 때가 왔네요 프로모션 타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프로모션이 진급이죠 그런데 티오가 없어요 저번에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티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음, 나 이거 먼저 연결하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거좀 처리를 할게요 그래 이동해서 자 이거 다 가져가자 아니 여기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자 이쪽으로 보내야지 이거를 여기다 보낼게요 몇개 있지? 많이 없잖아 그쵸? 아니 이 사람아 이거 이쪽으로 가져오지 말고 됐어요 이제 없앨게요 후잇 끝 끝이에요 이제 여기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없애면 완벽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없앨게요 이거 이제 필요없어 아무것도 없죠? 이거 없애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우리 필요한 것만 유지를 할게요 너무 문어바일처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요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좋아요 자이 와중에 웨어하우스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저장량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자,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죠? 호잇!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거 이제 보내는 위치가 정해지니까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 거예요. 좋네요. 이거 옆에다가 빡빡하게 붙일게요.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프로모션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시하고 이거 좀 돌리고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지고 오케이,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지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좀 옮겨놔야 돼요. 자 놀고 있나요? 자 대기하고요. 여기 시장이 있을 거예요. 시장에 6,000달러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가지고 와봐요. 시장 어디 갔니? 여기는 돈이 이거밖에 없고요. 음. 그래, 여기로 이동해서. 아, 여기 6,000달러 있죠? 이거를 가지고 갈게요. 이거를. 이게 4,000달러 정도 하니까, 어, 될것 같아요. 자, 속도 올리고. 여기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이거 다 바닥나면 없앨거예요 없애고 이쪽에다가 워크샵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됐어. 그리고 스톱 딜리버리 어2000 골드 남아있죠. 2000 달러 남아있죠. 얘가 이동해서 빠르게 가져가야 돼요. 어 그래. 이 달러 여기다 보내자. 근데 봤을 때얘 혼자서 워크샵 하나 커버가 가능하죠. 그쵸, 이거 괜히 만든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 좀 확인해 보고요. 자, 그래서 이거 거의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정리를 합시다. 난 끄고, 여기 있네, 있죠. 이거를 여기다 옮기고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다 옮기고, 됐고, 아이고, 같이 찾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 그만 가져와. 아, 아,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있는 거다 옮길게요. 이아 있죠? 이아 이쪽으로 옮기고, 떡, 그 다음에 야채를 이쪽에다 보내버립시다. 호잇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없애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잇. 그리고 여기에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안 쌓였죠? 예, 얘는 일단 이걸로 돌리고 자, 앞편이 약간 좀 모자르니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얘도 조만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좀 깔끔해질 겁니다. 나중에 정 안되면 이쪽에다가 그.. 다른 걸 지어도 될것 같긴 해요. 아, 일단 자네 이쪽으로 오시고, 야 공격력이 3밖에 안 돼서 좀 슬프긴 해요. 그쵸? 자, 빨리 만들어 주시고, 이거 가지고 마무리 지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워크샵에서 워크샵으로 지정이 되나? 안되죠? 이건 되나? 왜 안되지? 이해가 안되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거 같기도 해요 뭐 일단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감안을 합시다 나중에 옮긴 삶을 지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왕복시키도록 할게요 지금 아편 가득차기 시작했죠. 하나만 더줄게요 이것도 빨리 만들어봐. 시간 없어.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워크샵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0% 돌리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여기 51개 남아있고 왜쪽은 안될까? 이해가 안되는데? 그쵸? 자내비두고 여기는 이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네, 현재선이정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생산량이 많이 줄이긴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야 너네 이제 그만 옮겨 자 이럴때 또 워크샵을 하나만 더 만들면 되겠죠 이 아이를 여기다 지울게요 자그 달러 지금 제가 없는데 그거 좀 가져오셔야 돼요 일단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돈은 버셨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다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카지노 있나요? 음, 호텔에 있네요 호텔에 있는 거 가져올게요 일단 호텔에 있는 걸 가져와서 분배시키면 되니까 자 보스 니가 아이고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니가 이거를 자 레지던스에다가 옮겨 놓도록 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차량이 출발할 거예요 바로 건설하죠 좋아요 아이고 자원들 가득 찬다 그만보내라 이제는 이쪽으로 해다 보내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지시를 내려고 했는데 아 여기는 필요가 없네요 음, 그 얘는 이쪽으로 찍어야겠죠 이렇게 찍읍시다 잠깐 이쪽으로 자원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그냥 유지를 시킬까요 어, 유지를 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너, 너를 작동시키면 되잖아. 이거 끄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지정되죠? 오케이. 이쪽에다 두개 보내면 되고, 얘는, 이제 자원 안 보내줄 거예요. 이거 없애면 되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됐어요 괴롭힌 사람들이 지, 진짜 많네요 저를 뭐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자원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기다리면 되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음. 이제 버는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력은 해봐야죠 여기 쌓여있다 얘야 아, 얘는 프로모션 해야 돼요. 이게 있거든요. 오이. 자, 이렇게 합시다. 으, 비싸죠.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 할 거예요. 얘는. 왜냐? 어, 엄마, 어, 아, 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래. 너도 기다려봐. 자, 보시면 여기도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105%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쌓여있는게 많죠? 자 옮깁시다. 니가 이거를 이쪽에다 좀 옮기자. 그리고 남는 사람 있나요? 남는 사람이 있을텐데 너 이제 그만 옮기고 얘를 여기다 배치시킬게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찾아봅시다 이건 또 뭐야? 코카인 근데 지금 할수 없고 전투력 높은 애들도 없고 일단 내비둬야겠죠 내비둘게요 네, 야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얘들 한두 명씩 있으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죠? 어찌됐건 이거 기다립시다 자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빠졌어요 야, 돈은 잘 벌리고 있고 야, 수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쵸 유지비 어디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 야, 유지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쓸모없는 데가 얘요. 예 얘는 없애야 돼. 얘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남깁시다. 하나만. 자, 돈 전달해준 데 지정, 이렇게다 제거시키고. 지금 제거시켜야 될게 택시하고 사이사예요. 이두 개만 뺍시다. 이렇게 놓고. 박물관 하나만 남겨놓고. 이두 개는 없앨게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보낸 다음에 여기는 돈을 다 빼고 파괴를 시킬게요. 유지비를 줄여야 돼. 자막 이런거 있죠? 흐흠 <목소리> <목소리> 돈을 여기로 그리고 이거는 파괴시킵시다. 쓸모가 없어. 너무 구려. 그리고 스톱 딜리버리 한 다음에 제 택시 쪽으로 이동하고 시도 구려요. 그 시간하고 아, 유지비에 아, 비해서 아, 아, 아. 구려. 그래서 얘도 없앨게요. 자, 여기 있는 돈을 음. 여기로 보냅시다. 끝. 그래서 우리는 얘 하나만 유지시킬 거예요. 얘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없습니다. 돈이 아깝긴 한데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사업을 하려면 필요 한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쵸? 그게 중요해 에어리아 디팟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것도 만들어두면 좋긴 하거든, 사실. 근데 지금 아직 여력이 없어가지고 난단내비둘게요 여기는 이거 하나로만 유지시키고 나중에 돈이 남아 돈, 그, 돌으면 그때 작업을 합시다. 야, 뭐가 찼니? 야, 이거 배달한사삽 어디 갔어, 이거? 야, 마담. 자,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처리합시다. 음. 자, 옮길게요. 그리고 우리 대장이 슬슬 이동해서 전투를 할때가 왔어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이동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아 가지고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 혼자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어찌됐건 그 리소스 리스트가 있을 텐데 프라이스 이런 거 말고 뭔가 아 이거 없애도 될것 같다 이제 자 이거 없앨게요 자 이거를 없앱시다 이지비 비싸니까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될거 자 이쪽으로 이동해야되고 배버리 아저씨가 혼자서 다잡아줄거예요 키드네븐도 어떻게 하는거지 아직 아 이런식으로 하면 헤로 수치가 올라가겠구나 그쵸? 그래서 일단 이동합시다 호잇 정복할게요 만약에 부족하면 사람들 더 파견합시다 그얘 보내도 돼요 이렇게 좋아요 지금 돈잘 모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 아이 놀고 있을거예요 놀고 있으니까 밀어 음, 합시다. 이런 거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음. 자, 20%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6대 1이니까 금방 밀어버릴 거예요. 금방 되죠? 됐고, 그래, 둘이 이런 거 먼저 정복을 합시다. Okay. 자 그리고 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느정도 정리가 된것 같긴 하죠? 음 좋아 근데 이거 C포트를 지정해놨는데 왜 출발한 사람들이 없지? 업그레이드 시켜야되나? 그래야될것 같기도 하고 자, 점령했고 이거 수치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같이 빠르게 잡고 어, 여기 넓다 땅이, 그쵸?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9,000달러 이것도 뺏어내야 돼 누구야? D e, e A. 뭐 얘들은 무시해도 되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정복했고 이제 마지막 본 거지 레지던스 속하고 같이 싸웁시다. 쭉쭉 밀 거예요 게이지. 6대 3이죠. 우리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여기 있네요. 자이 아이가. 이런거 좀 운반을 할게요 이런거 쌓이잖아 됐어요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항구를 차지하는건데 지금 테러 수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좀 작전을 시도해야 될것 같긴 해요 어..너는.. 아 이거 어떻게하지? 자쟤 한번 볼게요 얘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얘는 챙겨주는게 맞긴해요 괜찮죠? 공격력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것도 있으면 좋긴한데 얘는 이미 그 우리 파트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선택하고 가격 올라가겠죠? 뭐 어쩔 수 없죠. 얘는 꼭 데려가야 돼. 후잇.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언제 올리나? 맞다 얘는 공짜니까 올려도 돼. 이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결국 라인이 이렇게 조성이 됐죠 얘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올리던가 말던가 할게요 자해놓고 이게 2가 되기 전에 그 마무리를 찍긴 해야 돼요 한번 게이지를 낮춰야 돼 그래서 두번째 핑 찍기 전에 처리를 합시다 아니면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자둘다 내리고 둘다 내리고 그쵸? 자 그러면 둘다 팍팍 떨어집니다. 이래서당비에서 우리 이거 자선 행사하는 거 있죠? 이거 다시 하면 돼. 야,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돼. 그러면 게이지도 안올라가고 아니 이거 누구야? 이거 차, 차자고 바로 갈게요. 음. 자, 쭉쭉 밀죠? 8대 5에요. 우리가 그냥 잡아요. 그래서 저 빡빡이 아저씨는 어떻게든 챙긴 게 맞아요. 얘랑 싸웠으면 게이지 팍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바로 에어포트로 갈게요. 이쪽에다 팔면뭐별 문제 없겠지. 자, 얘한테 걸린 게좀 아쉽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제가 처음에 판단을 못했으니까 그랬던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가동시키고. 레지던스가 생겼으면 우리 자리가 남아 돌까요? 그거 한번 보죠. 음안 남아 돌아요. 일단 이대로 유지되는 게 맞고 자 여기를 다킨 다음에 자, 얘들은 이쪽을 먼저 해금하러 갑시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하고 여기 가동시킬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역을 여기로 지정할게요.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거리겠죠. 이 돈은 이렇게 나오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돼.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킵시다. 키고, 너 대기하고 있고, 얘는 움직여. 그 이게, 여기를 가르야죠 이렇게 장사를 해야지. 음, 이렇게 하고.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또 아래쪽이겠죠? 얘는 계속 전투를 하러 돌아다닐게요. 아, 그 전에 쿨타임을 채야죠. 쿨타임. 지 며칠 남았죠? 9일 고1 남았죠? 9일만 기다리면 돼. 9일만 기다리고. 자, 좀만 기다려볼게요. 돈잘 벌리죠? 그쵸? 사실 여기에 서커스가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해요 호텔도 도움이 되고 뭐야? 설마 돈 가득 찬거 아니겠지? 그러네 자 돈을 그러면 네가 여기서 딜리버리를 하자 자 이쪽으로 보내는게 맞아요 이렇게 전달 할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장고가 좀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레지던스 단계를 올리는 게 맞을 거라 생각되고 얘는 머리 아프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 지금 다들 불만이 가득할 것 같아요. 얘는 충성심이 높아졌고 진급시켜줬으니까 그럴 때 이거를 돈을 좀 올려줘야돼. 자 올려주고 너도 아 맞아 얘 특성 한번 봅시다. 어 웨어스 3레벨까지 갈수 있어서 괜찮긴 한데 근데 얘도 전투요원으로 쓸수 있긴 한데 그쵸 근데 봤을때는 구려요. <웃음> 그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 있죠? 얘를 이용해서 죽이고, 새로 고용을 할게요. 아, 이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현재로서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빡빡이 아저씨. 자, 이쪽으로 이동하시고. 5대3이죠. 그냥 잡고. 우리 아저씨 어디 갔어? 그래요. 이거 있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네 있죠. 얘가 자, 공항 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동합시다. 능력을 보니까 그닥 좋진 않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요. 그리고 돈 모이면 이것도 한번더쭉 내리고 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건물을 또 지을까요? 여기 또 누가 비어있네. 으... 미안하다. 어쩔 수 없고 어... 새로 고고을 할게요. 자, 여기서 괜찮은 사람들, 프리. 자, 프리인 사람은 골고용 할게요. 얘, 괜찮죠? 컬티베이터. 어유 우리 교황님, 능력이 은근 좋으신 거 같아요. 자, 말에서 대기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음. 자 여기도 거의 끝나가죠?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차지하면 돼요. 근데 그게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 돼. 여기 있네. 아니 이게 너 뭔가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거쳐져 가야겠죠? 아 이거를 바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 얘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건 좀 고민이 됩니다.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일단 여기 먼저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자, 이 지금, 검은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이럴 때 대비해서 이제 좋은 거를 한번 만들면 돼요. 카지노 같은 거 있죠. 카지노 같은거. 그 유지 비용이 비싸긴 한데 도움이 될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식으로 사용해서 찍겠습니다자돈 많죠? 카지노 연결할게요. 자 이제 너 그만 옮겨. 자 그만 옮길게요. 됐어. 자 돈이 많이 빠지죠? 좀 기다리면 되고 아니다 저기서 3만 썼으면 계속 옮겨도 되긴 해요 얼마 남았니? 2만? 2만 9천? 뭐 상관없죠? 이 정도면 자 이렇게 놓고 자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 이쪽만 차지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한번더 내려야 돼 자, 쿨타임 한번 사용합시다 어디갔어? 도시죠아 이거 쿨타임 쓰는게 없구나 여기. 아, 이런것도 다 배워놓읍시다 어쩔수 없어 써야돼 그리고 또 딜을 해야겠죠 여유있을때 자 메이커 딜 300개 팝시다 우 우리 400개는 무리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만들어졌나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좋아요 얘부터는 돈이 계속 배달이 될 거다 자 이걸 지정하고 시작 이 호텔에서 바로 이쪽에다 찔러도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찔러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됐고 자 너도 이동하자 같이 작업합시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이쪽 차지할래? 어 이렇게 갈게요. 이쪽에 요청사항이 그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도시를 접수하러 왔는데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지? 아 이거 액셉턴스 단계까지 또 올려야겠죠? 잠깐만, 스탑, 스탑, 스탑. 이거 하루 정도 기다려야 돼. 2 단계까지 올라가면 곤란해요. 됐어요. 자, 빨리, 빨리, 빨리. 저 계지 차기 전에 내려가야 내려야 돼. 오케이. 자, 다시 작업 합시다. 아, 그래요. 제가 레벨이 내려갔죠. 레벨 한번 올립시다. 이거 한번 돌리면 돼요. 오잇. 카지너에서 한번 돌리면 이 게이지가 쭉 오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리면 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쭉 올라갔죠? 그러면 시장한테 부탁해서 저 게이지 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해주세요 오이 오케이 자쭈 여기 2단계가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밖에 못 내렸네 나중에 하나 더 돌려볼게요 그거밖에 답이 없겠다 그러니까 전환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건물들 이용해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테러 수치 많이 낮출 수 있겠죠 자, 마에안 드는 삶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얘죠. 이 아이를 연 다음에. 오. 이게 좋네. 얘는 음반수로 고용해도 되겠다. 그쵸? 얘는 데려갈게요 프로모트를 합시다 전투 용은 쓸게요 얘도 코디네이트 레인지 올린다? 아니야 그냥 전투력 올리자 자 만족을 했어요 그래 됐어 그리고 얘 있죠 이 아이는 중복이 되니까 어 다른 애로 교체를 합시다 고용이 가능할거야 여기서 공짜인 사람 고용합시다 코코아 컬티베이터 아이런애 괜찮죠 자 고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쿨타임 차면 제 척살 합시다 급판있네 자 정복하러 가야지 여기로 가고 음됐 평안없네요 그쵸 잘 없고 여기는 두개 쿨타임 돌면 한 번에 돈이 얼마 들어오니? 거의 14,000 들어오죠. 이건 좀 기다릴게요. 크, 이것만 믿고 합니다 그래, 찾했고 자, 다시 찾아. 차지... 잠깐만 누구야 어? 너이 자식 어...잠깐만요. 우리 삽몇 명이지? 또리플렉스 해야겠죠? 자이 아이가 이동을 합시다. 아 이거 질것 같은데 나 이거 빼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정복하고 얘도 바로 이동할게요. 자 됐다. 됐어. 너 빨리 잡고 올수 있지? 일단 이거 뺏겼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건 다시 차지합시다. 다시 차지하고 또 게이지 올린 다음에 내릴 수밖에 없어. 가만히 해야죠 자 이것도 됐고 그냥 이거 먹고 옵시다 자 이거 먹고 또 수치 올릴 때가 왔죠 야이 후잇 자 이벤트 한번 열게요 이벤트 한번 열어서 수용 단계로 레벨 올리고 또왜 이래, 이거? 앞편이 부족해? 왜? 앞편이 왜 부족할까요? 좀 봐야 되고. 자, 이거 차지했죠. 그러면 이제 합동 공격을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이동해야 되죠? 자, 이렇게 갑시다. 음. 자, 밀릴 거예요. 뭐야, 갱 어디 갔어? 그 아이? 여기 다 차지했네. 자 쭉쭉 밀어버릴게요. 그냥 자 쭉쭉 밀고 버텨보고 너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직원을 다 운영할 수가 없어서 좀 슬프구나 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도미네이션 됐어요 그래요 자 이제 네단계가 남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대마인 것 같은데 대마를 이쪽으로 운반을 시켜줘야 된대요. 그래서 더이 대마가 없죠. 대마가 대마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자 봅시다. 우리 뭐 연구했더라? 플랜테이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그 f a 중에 2단계가 연구돼서 이걸 할수 있죠. 그리고 얘도 연구해야지만 진짜 대마를 얻을 수 있죠. 그래 요 이거 합시다. 이거 하고 다음번에는 여기를 일단 업그레이드 시키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 대마는 또 따로 재배해야 되지 않아? 이거 뭔가 자원 레이어가 있을텐데 예. 이쪽에서 재배해야겠죠? 이쪽? 이쪽 라인에서. 여기는 안될것 같고,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 야, 이쪽에서 해야 될것 같아.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 여기는 뭐 바꾸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